오빠를 놀래켜주려고 공항에 와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빠 발견 오빠 발 동구고 동구고 동고왜 나와있어? 왜 나와있어? <웃음> <왜> 나와 <웃음> 뭐야 왜 회사에 안 있고 여기 있어? 어? 어? 연차 선지로 아, 연차 선지로 아, 동구고 왔어요 아 <웃음> <웃음> 어, 귀엽다 다시 전스리입니다전스리 존스리로 가면 됩니다 네, 스시모리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찌라시 프리미엄이고 이거는 롤세트 그리고 카라하게도 시켰어요 그리고 오빠가 면세점에서 막걸리를 사왔는데 이게 두 병이 2만원 짜리. 두둥 무형문화재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대박 깨끗하지 너무 깔끔해 진짜 깔끔하고 쏘는 맛도 없고 진짜 인정 인정이다 인정 이거는 경기도 안 랑 공원에 왔어요 산책 왔어요? 왔어요 간단하게 뭐싸왔대요 과연 간단한가? <웃음> 오겁다 오 <웃음> <웃음> 대박 귀여워 <웃음>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<웃음> 왕이지? <왕비>. 셔츠 <웃음> 가보자 아, 뭔가 동화 속 같아 오빠 어. 촬영하고 있나봐 어, 사진 찍고 있어 아 진짜 모델인가 보다 <웃음> 넘 치고 있어 물이 콸콸콸 물이 콸콸콸 <웃음> <웃음> 게이트볼이래요 뿅 저기는 테니스 치고 있어요 우리 한, 보통 두 마리씩 어. 있는데 한 마리밖에 안보이한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얘도 강아지. 장미인가? 어? 장미가 아닌가? 좀체계하게 생겼어. 가시 있네? 그럼 장미다. 이거 맨날 가시 떼가지고 코에 붙이고 노란데. 펄이 엄청나 오빠 만든 거 같아 색종이로 진짜 공원 근처에 이런 게 있어요 둥둥 두두둥 둥둥 두두둥 <웃음> <웃음> 오빠, 요는여기서팔굽혀펴기 어, 팔..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데 팔고, 팔고, 팔고, 팔고, 팔고, 팔고, 팔 팔고, 팔펴기고 팔고, 팔고, 팔고, 팔고, 팔 팔고, 소리야 <웃음> 이상한 소리내던데 철봉 너무 넓고 오빠? 너무 낮아 아, 오 엘자 버티기 오, 복근이 좀 있나보다 그다음에... <웃음>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, 앉아있는 것처럼 아 팔운동 그렇게 <웃음> 다했다 <웃음> 어렵지? 아니, 강아지가? <웃음> 아하. 그래서 엄마가 사준 아, 엄마가 준 입생로랑 립스틱이거든요? 근 네,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쵸? 이거는 키시키시 325라는 색이래요 진짜 예뻐 새로 산귀걸이할거예요 이거 만 얼마 밖에 안 줬는데 엄청 예뻐요 짜잔 향수 뿌리려고요 먹으러. 먹으러. 쑥. 되게 예쁘다. 잡초라기엔 너무 예쁜데? 괜찮아? 제가 살게요 어? 왜요? 고팔보채먹어저 랍스터 먹어 시켜보세요 <웃음> 팔보 알려고 <모텨. 웃음> 아, 아, 아,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아, <웃음> You have to s a i 이만을 이만큼 키웠는데요. 이거를 이제 요리에 써보려고요 엄청 많이 자랐죠? 단체로 막 사람들이 나타났어 트 김치 시즌 3에요안좋 <웃음> 오빠가 끓인 비빔면 참기름도 넣고, 으아, 음. 오빠가 <목소리도> 고운 <가고 온> 삼겹살. <목소리도> 먹는 막걸리 팀장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야 이거 자리 화산해 지금 이 자리 화산해안이었죠나 오늘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 팀장님이 다음 주에 못 오셔가지고 영상통화 걸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해처한번 이분들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놓고 보면서 같이 리액션을 하죠 아 괜찮네 <웃음> 다 먹었는데 모자라서 또 구워러 갔어요 남은 삼겹살 뽀지기 뽀지기 짠 2차전 도리 두둥 <웃음> 요즘에 물을 끓여먹거든요? 이거는 옥수수 수염차예요 이거는 비염에 좋은 유근피예요 엄마가 줬어요 음. 아, 버섯도 넣어줘요 저녁 10시 반에 장 보러